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UTQ 테스트 시작 버튼이 나타납니다. 감독관의 지시에 맞춰서 UTQ 테스트 시작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. 위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?를 클릭합니다. 나타난 다음 진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. 다음 진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. 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시험 안내는 종료된 것입니다. 시험 응시 버튼을 클릭 시 실제 시험이 진행이 되며 시험 시간은 개별적으로 60분씩 부여됩니다.